안녕하세요, 카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가능하면 답변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어,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제가 의식하고 만들지는 않지만 자꾸 새로운 친구가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동의. 자요. 시간 중 한당 부분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아래 안다. 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음. 음. 탐구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 어. 음. 이미 있는 제 관심사를 더 어렵네. 이것도 어렵네. 자, 유시간중 상당 부분에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아래 안다. 어느 정도 동의하겠습니다. 싶어질 때가 많다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세 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이건 좀 별로예요? 안그래요?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변경심을 잘 유지하는 편이다 완전 비동입니다 변경심 유지 못해요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편하지만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에 시작하는 편이다. 미동이 계속 무너팔이에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하는 스타일. 매우 감사한 점인 편이. 하는 스타일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어느 정도 근데 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성이든 동성이든 떠나서 제가 뭐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면은 가서 말 걸고. 기술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드러난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좋 결말일 음. 열린 결말. 근데 재밌는 논쟁이라면 재밌는 토론이라면 또 그것도 재밌겠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비동이 주의를 항상 끌려고 하고요. 관중이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근데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좋아해요. 혼자 보내는 시간도 좋고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도 좋아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건 일주일에 한두번 혼자 있는 거 다섯 번이고 싶어요. 이런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워낙에 지루한 걸 싫어해서 자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저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일 뿐이지 제 피로를 푸는 거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완전 <웃음> 재미없어요. 잘 몰라서. 가면 가는데 막 그게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비동의. 저는 공감력이 좀 높아서.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신기하게 제가 먼저 만져 갔다가 자는잘 안해요. 신기하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얘리기 해주고 싶어해요.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가, 처리하는 편이다. 완전 동의. 즉흥적 에너지로 그냥 살아요. 평생을.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난다. 조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할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아니요. 혼자 하는 것도 좋고 혼자 하는 것도 좋고 근데 너무 혼자 음에 외로우니까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음, 아니요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어서 간 장소를 좋아한다 어 이건 좀 어렵네 둘다 좋아하는데 둘 때는 붐비고 떠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좀잘 알아차리는 자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아니요 전 욕심쟁이라서 마감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조금 조금 일이 원하는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이 내가 원하는대로 조금은 갈거라 생각 충격인데요 제가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남들도 자긴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ESFP의 그런 자기를 꾸밀거 좋아하는 거는 저랑 안 맞아요. 저는 제가 저를 막 그렇게 꾸미는 거를 되게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즉흥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해요. 음. 진짜 충격이에요. 주변에 S인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S 비율이높아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막지나치게 감상적인 사람들을 보고 좀 현실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들기도 하고 요즘에 막 가계부도 쓰고